이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보험이 이렇게 정말 좋은데 사실은 단점도 있거든요 단점. 아, 네. 그렇죠. 저는 거기에 적립보험금을 넣을 바에는 차라리 저 대지도금 통해 저금을 하시라고 야. 말씀을 <웃음> 드리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또 근데 어... 꼭 나는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또보장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치매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누구나 나이는 들고 계속해서 몸은 고장이 나기 시작하죠 네, 특히 뭐뭐내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 앓고 나서 후유장애가 있다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어 골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쵸 낙상에 낙상, 대해서 금방 골절. 뼈가 부러지고 마. 예. 이렇게. 근데 그랬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좀 장기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때려치고 <웃음> 그럴 수 옆에 없으니. 있을 수는 음. 없는 노릇이잖아요. TV 광고 혹시 보셨나요? 어 우리 딸아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에서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돈번 돈을 음. 내 감병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 어. 아 이거 완전 또 감성 마케팅이네요 아, 네. <웃음> 제가 그거 보 정말 허, 저런 광고를 하고 정말 제가 허, 제 허벅지를 쳤거든요 어. 그럴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체감했기 때문에 음, 음. 음,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골절로 병원에 한달 정도 입원하셨어요 음.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는 도저 멀리 살고 저희 어머니 부산에 계시고 음. 저희 언니도 멀리 살고 음. 또 각자 가정이 있고 그쵸. 남동생 부부도 맞벌이고 음. 예, 아버님은 또 열로 하시고 음. 그러면 간병인을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간병인이 지원되는 보험을 갖고 계셨어요 아우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뭐한 며칠 정도는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처음에 음. 입원하셨을 때좀 음. 예, 간병을 해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간병. 제가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아. 간병인 직접 나와서 케어를 받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슈됐던 간병... 간병인지원보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간병인지원입원일당담보예요. 어... 네. 보험이라는 명칭은 아니고? 네. 보험이는 명칭은 아니고. 왜냐하면 음... 이걸 단독으로 가입을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음... 말씀드린대로 뭔가 다른 연계담보를 음... 어, 기본적으로 채점으로... 넣고, 넣고 거기에 특약형태로 들어가 요는 네. 특약형태로. 음... 그래서 보통 건강보험에 많이 넣으세요. 질병. 음... 종합보험에 넣으시는데 운전자 보험에도 넣으실 수는 있어요. 음... 다만 운전자에 넣으실 경우에는 상해만. 아. 상해일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는 거예요. 그 반쪽 짜리겠네요 그럼.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을 처음 이제 보시고, 음. 이 간병인 지원 몸이 뭐야?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음. 위해서 제가 약간 좀 쉽게 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거나 기름 떨어지면 어디다 전화 드리죠? 보통 전화하죠? 보험사? 네, 보험사. 네. 긴급출동을 부르죠. 네. 네. 이 간병인 지원 담보가 긴급출동이에요. 아, 네. 네. 필요할 때 음. 내가 입원을 해서 간병을 할수 있는 분이 필요할 때 음. 보험사로 연락을 하십니다. 아, 내가 직접 뭐 공업사 이런 데를 안 알아보듯이 네, 그렇죠. 내가 간병이 어, 뭐 명절인데 내가 이거. 잡을 수 있을까? 뭐 15만원 줘야 될까? 20만원 줘야 아. 될까? 더 싼데 어디 없나? 네. 이런거 안해도?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되죠. 그럼 보험사에 그냥 전화하면 되나 네. 돼요? 보험사에 네. 전화를 하면 보험사에서 이제 협력업체로 연결해줘요. 음... 협력업체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음... 라고 이제 선택을 하고 또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음... 어, 협력업체로 음... 어, 뭔가 필요한 서류들, 뭐 입원확인서 뭐 이런 네네. 서류들을 제출을 해서 그분들이 보험사에 돈을 청구해요. 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던 네. 네, 저는 음. 케어 받고 뭐 필요한 서류는 어쨌든 보상 청구할 때도 필요한 서류는 내시듯이 그걸 현재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간병인 쓰는 비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 예전에 간병인이 써본적이 있어서 한 8, 9만원 정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은 12만원에서 한 20만원까지도 어, 시기에 네.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변동되는데 변동될 텐데 네 인,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네. 계속 올라갈텐데 그래도 나는 그 보, 뭐 이게 상관없이 그냥 부를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험사에 요청을 했어요 네. 어, 그런데 뭐 지금 현재 비용이 뭐 간병인이 뭐 15만원이다 20만원이다 할지라도 네. 일단 간병인 사람이 오는 거니까 아, 현물지급이니까 예, 예, 어. 그렇기 때문에 되고, 근데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험사에 요청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간병인을 너무너무 이제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 또는 계속 보내줬는데 뭔가 내 마음에 차지 않아. 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외부에 다른 간병인을 쓰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보험회사에 이걸 알립니다. 일단. 네. 그러면은 그 내가 부르고 싶은 그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음. 간병인 자격이 있는 네, 거기 업체에 등록된 분이어야 되고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비용으로 지급이 돼요 아 돈으로? 네 지급이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회사가 정한 이제 돈이 있어요 음. 그게 뭐 메르스 화재 같은 경우에는 11만 8천원 정도 네, 네 그렇고 K,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만 9천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급이 되죠 아 어, 네. 그럼 뭐 얼마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근데 단 그 제휴 회사한테 우선권이 먼저 있고, 네 제휴 회사 먼저 어. 우선권이 있고, 어. 만약에 회사에서 또못 보내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그다음에 누구나 입원한다고 간병인을 다부르는 않거든요. 음. 어, 그러면 나는 이담보를 보험으로 들어놨는데 음. 나는 간병인이 필요가 없어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보험 드나 안 하네?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자 그럴 경우에는 입원 일당을 지불. 음... 그래서 간병인 지원 이번 일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간병인을 전혀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가입한 이번 일당을 받아요. 음... 만원이면 만원, 이만이면 이만 원. 그러면 많이 가입할수록 좋은 건가? 요 역시 저는 또 가성비를 따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번 일당 만원으로 가입하시고요. 아, 네. 목표는 간병인? 네, 간병인. 목표를 간병인으로. 아... 이번 일당이 중요하게 아니고. 아... 이번 일당은 사실 그 돈에 비해서 아... 어좀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음. 어, 저는 간병인 지원에 네. 사람이 오는 것에 좀 중점을 두시고 아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요즘에 병원들마다 음. 외부 간병인 이 전혀 못 들어오고 음. 통합 간호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어요. 있죠, 있죠. 그렇죠? 네. 네. 병원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있지만. 그러면 네. 어 그러면 간병인 못 부르는데요? 음. 네, 이럴 경우에도 입원일당을 지급을 하거나 네. 또 이제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금액의 두 배까지 음.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병실에 네다섯 명 분들이 입원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통틀어서 공동으로 간병하는 간병인이 있어요. 음. 맞아. 간병 네, 네, 네. 맞아요. 장기 간병하시는 그런 병실들은 그 보호자들끼리 네. 한 명한테 그냥 밴분의 어, 네. 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뭐 1인당 4만 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는데 아, 이,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뒷부분에 할 말, 말을 지금 미리 땡겨야 네. 되는데 어 3사 중에서 유일하게 네. 공동간병인을 실비로 지급하는 회사는 메리츠 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면은 간병인 지원 담보를 네. 가입하시려면 M사가 제일 좋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메리츠가 지금 3사 중에서 손해율이 높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보상이 싹 다르잖아요. 네네. 네, 다르다 보니까 보료가좀 비싸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비싼 만큼 좀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로치는... 한다. 네, 예. 음. 네. 어차피 내가 보상받으려고 가입을 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좀 내가 어느 정도 좀 나는 좀 골골골골한다. 음. 그리고 좀 나중에 입원했을 때 누가 나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다. 없다. 특히 요즘에 비혼주의 맞아. 요 독신주의 많으시거든요. 그거 생각보다. 어뭐 사별하시거나 뭐 이혼하시거나 네. 이런 이유로 네어 자녀분들이랑 연락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어, 많히 많으시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옆집 케이스인데요 네. 어 아이가 복막염으로 맹장이 터져서 좀 복막염이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치료 기간이 있거든요 맹장 음. 수술하고 달라서 근데 이 부부가 맞벌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아이를 24시간 케어하는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음. 직장을 그만둘 수 없으니까 연차도 하루 이틀이고 음, 음. 그래서 어 이분이 만약에 간병인 지원 일단 담보가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게 음... 예, 외부에서 간병인을 구해서 아... 쓰고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이게 단연 50대 60대 치매나 내가 요, 장기 요양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입하는 것도 있지만 젊은 아기들 네, 네, 아이들 데하고 경제활동 막벌이하는부부들한테는 네. 굉장히 유용한다보니 네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입원하는 일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케어를 24시간 하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니까 음. 요즘에는 아예 어린이보험 가입하실 때 장보를 넣어서 가입하시기도 해요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꾸 시대상이 그렇게 네. 흐르고 있어요 음. 계속 혼자 이렇게 핵가족화되고 바쁜 시기고 또, 실제적으로 남편이 입원했다고 해서 내가 계속 붙어 있을 수 없고. 맞아요. 응. 간병인비는 계속 올라가고. 응.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간병인 지, 지원, 입번일당이 담보가 실손 의료비 보험 다음으로 이제 필수로 자리 잡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아,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도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보험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고 있다. 응. 점점 바뀌고 있다. 그래서 필수 보험 중에 이제 실비. 가족일상회상책임담보, 운전하시면 운전자담보 세개는꼭 가져가시고 여기에 그 다음 뭐 중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간병, 간병비지원일단 네, 간병 간병비 지원 일단 이게 아마 시대적으로 실효성이 어마어마하게 어, 커지지 않을까 네, 엄청나게 이간병인지원 이번 일단 보험이 이렇게 정말 좋은데 사실은 단점도 있거든요 아 단점 3년 갱신형이에요 아, 그리고 어 180일 한도로 아. 어, 그러면 1년 중에 6개월을 부를 수 있고. 네. 그리고 6개월 면책이었다가 다시 리셋돼서 다시 6개월. 아. 네, 예, 요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조건도 에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6개월 정도 입원하는 일이 아주 크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 그렇죠. 예, 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6개월 정도는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단사보당 그, 6개월이니까. 네네. 그리고 3년마다 갱신이니까 그래도 갱신주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실손는 1년마다 갱신이잖아요. 어. 근데 계속해서 어. 가입자가 늘어나고, 어. 보험회사에서 손해오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어. 그럼 이 조건이 180일에서 120일로, 어. 또는 뭐 80일로. 네, 뭐, 네. 갱신주기도 1년 주기로 뭐 이렇게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추위가 그렇게 갈수 있다. 있 어, 전문가님이 아. 봤을 때. 네. 어. 충분히 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음. 이전의 보험의 역사를 보면은. 그쵸. 예. 역시 보험사는 똑똑하거든요. 그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그 저, 제가 그 작년에 올려드렸을 때그 가족 일배책도 너무 저렴해서 어, 그, 큰 관심 네. 없어졌지만, 음. 농협이 마지막으로, 농협을 마지막으로 비갱신형담보가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지금 다갱신형입다다 다 3년 갱신으로다 바뀌었거든요. 음. 물론 이렇게 하다가 스팟으로 진짜 뭐, 뭐라 그러죠? 20년 납 이런 비갱신형 담보가 나오면 저는 빤짝. 진짜 어 반짝 나오면 무조건 나니까요. 단병인 지원 담보는 진짜 필수적으로 음, 필요한 음, 것 같아요. 피수적으로. 정말 이거는 뭐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이든 아니든 음. 음, 자녀가 있든 없든 음. 이거는 내가 경제적인 민폐도 있지만 음. 예,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음. 그런 담보로 썼고 그러니까 현실성이 갈까요? 있는 담보들인 것 같아요 실손도 그렇고 사실 갱신 담보가 다 나쁘다고만 라 생각하실지 음. 모르겠지만 어 저도 그 생각이 와이프랑 그런 얘기 한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치매보험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장모님 또이 간병인 보험을 좀 가입해드렸거든요 해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 정님이 아팠어 근데 너가 혹시 간병을 하러 가면 우리 애들은 누가 보니? 아. 내가 뭐니? 내가 보면 맞아요. 돈은 누가 뭐니? 맞아요. 이런 얘기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아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할 아, 수 있겠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음, 이 필요성과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늘어날 거고 어, 보험사는 계속해서 그기서 판매를 할 텐데 조건은 점점 더안 좋아질, 네,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당장 뭐 몸이 아파서 뭐안 아파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험이라는 거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에 내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는 음. 간병인 지원 이번 일당 보험은 정말 필수로 반드시 지금 당장 하시라 음.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치매를 집중적으로 하실 생각이시라면 치매 복으로, 따로, 음. 네, 따로. 그러니까 그게 베스트죠. 음. 어 치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큰 돈이 들은 비용이 음. 질환이잖아요. 다른 기타 질병이나 뭐 상해는 뭐 실손으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만 음. 치매는 커버가 안 되니까 음. 치매는 이제 준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장애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음. 기타 질환에서도 내가 간병인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음. 하시는 분은 같이 간병인 지원 담보를 구성해서 하시면 좋죠 근데 음. 그거 하나만 단독으로 가입은 안 되니까, 음. 네, 다른데 끼워서 구성을 잘해야죠. 네, 필요한 담보로만. 필요한 담보로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보통 그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진단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들, <웃음> 맞죠, 맞죠. 준비를 하세요. 근데 의외로 수술비를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어. 어. 근데 저는 진단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단금은 최초 일회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수술은 매회 지급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수술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술비를 같이 좀 구성해 드린다든지 아 수술비 네. 안에 간병인 지원담으로 같이 네네네 그렇게 음. 가입을 시켜드리고 또 회사마다 정한 최저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보통은 어, 제가 이제 설계를 이제 많이 하다보니까 50세 이상의 여성일 경우에는 음. 보통은 2만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를 보통 은 충족을 합니다. 근데 물론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최저 담보 3만원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 회사 뭐 DB손해보험이라든지 메리츠는 최저 보험료 는 2만원 정도 구성하면 되는데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다른 담보를 안넣으셔도 굳이 걱정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이하의 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그쵸. 보험이라서 가입을 하시려고 하면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적립보험금을 넣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적립보험금을 넣을 바에는 차라리 저 대지저금통에 저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얼마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수술비 같은 거를 좀 아니면 은어 예전 오래된 보험이라서 보안 가입 때문에 뇌혈관이나 어 허혈성 심장질환, 음. 담보를 다시 보안 가입하려고 하실 때 음. 그럴 때 같이 구성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진짜 괜찮은 네. 시기예요딱 가입에 적깁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제 M사, 네. 메리츠 같은 경우에 최저 보험료가 만원이에요. 어... 만만플랜이라고 해서 네. 40세 여성 같은 경우에 1400원 정도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어... 그럼 굳이 2만 원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음, 지금. 음. 음. 그 지금 이것도 반짝 플랜이에요. 음, 만만 플랜도. 네, 만만 플랜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이걸 영상을 보고 계신데 어, 나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있어야겠다 음. 하신다면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음. 어... 좋은 또 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좀 신선했던 게 뭐였냐면 간병인 지원 일당을 사실 치매때문에 판매하는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역시 전문가님이셔서 그런지 간병인은 간병인을 활용하는 질병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으로 가져가고 치매는 또치매로서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추가로 업셀링 하는게 훨씬 더 낫다 낫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든지 음. 치매는 유전적인 질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분들은 치매 보험을 구성하시는데 일단은 간병인 지원 입번일단 같은 경우에는 음. 좀 필수로 필수담보로 음. 구성하시는게 좋죠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셨을 것 같고 나한테 맞는 가성비 좋은 상품 그리고 또이번부정이니까요 이 명절에 우리 부모님 치매 간병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신 분들이라면 저희 보험연소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 다 이렇게 연결해드리도록 을할 테니까요. 의미있는 상담 되셨으면 좋겠고 보험연구소 공식질문입니다 고객님들께 어떤 보험 전문가로 기억되시길 좀 원하시는지 어... 사실 제가 제 별명이 보험똑순이에요 음... 네. 네. <웃음> 똑, 똑순이처럼 생기셨어요 네.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네. 기본이 모든 설계사의 기본인데 가장 똑똑하게 보험을 가입하시고 똑똑하게 보장을 받게끔 음. 하시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음. 가입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은. 음. 어, 20년 음. 이후에도 보장을 받으셔야 되니까 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후 관리가 음. 가입 단계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하면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들께는 정말 보장을 잘 받게 해드린 그렇죠. 똑소리 나는 네, 보장. 똑소리 나는 보장 설계. 어. 똑소리나는 사후갈리 어. 음. 그런 전문가로 기억되시길 네. 저랑 뜻이 가장 비슷한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 공통된 게 있어요 아뭐 가격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음. 비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보장이 진짜 중요하다 보장의 중요성을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음.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음. 롱런 하시는 방법이시고 음. 전문가로서 이렇게 인정받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보험 전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보장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전문가님들을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보험을 가입하는 핵심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